만약 홍석이 남은 거예요? 예, 야, 우석아. 해. 이거. 안 해. 우석이 삐어안 삐쳤어, 아, 어, <웃음> 안 삐쳤어, 야. 야, 아, 안, 삐쳤어. 피쳤어. 안 집중하게 불렀습니다 응. 근데 아 진짜 잘어 시작했어. 시작했어. 뭐해, 어 네! 역시 <목소리가> 홍상이 박수부터 나와요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야, 었어 내, 안 내. 내, 내. 내. 내. 내. 내. 내. 게 우 응? 아… 와... 아 이겼다. 너무 이겼다. 골아요